얼리 액세스. 앞서 해보기는 스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과 달리 아이디어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닌 게임의 기본 틀이 만들어져 있는 알파 버전을 싼 가격에 출시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설명이 나오느냐?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이 바로 얼리 액세스로 스팀에 출시하는 헌터스 아레나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게임명이 너무 기니까 그냥 헌터스 아레나로 부를게요. 이름도 요상한 만큼 장르도 특이한 게임입니다. 바로 MMORPG 배틀로얄. 격투라는 세가지장르가 합쳐진 <목소리> 게임이죠. 기본 베이스는 배틀로얄을 주부대로 삼고 있고 전투는 철권같은 심리전이 필요한 전투 방식에 MMORPG의 레벨링이 더해진 게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게임 영상을 통해 보시죠. 하나의 룰한 명의 승자 배틀로얄로 즐기는 RPG 헌터스 아레나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존법칙 1. 끊임없이 움직여라 이 치열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W, A, S, D로 이동하고 s h i f t 로 달리고 R키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적을 만나면 스페이스 키를 눌러 스웨이를 발동해 적에게서 벗어나거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존법칙 2. 기본을 기억하라 헌터스 아레나 전투의 기본은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시작합니다. 공격은 짧게, 방어는 길게 누릅니다. 왼쪽 클릭으로 공격하다가 왼쪽 클릭으로 막는 거죠. 방어는 스태미너를 소비하는데 스태미너가 바닥나면 방어가 깨집니다. 이세 가지 기본만 기억한다면 전투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생존법칙 3. 항상 침착하라. 방어적인 상대를 만나도 침착하게 상대 빈틈을 파악해 공격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적이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오른쪽 클릭으로 체수를 사용해 가드를 즉각적으로 무너뜨리고 CC로 연결해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생존법칙 4. 기회를 놓치지 마라. 공격할 기회를 잡았다면 스킬을 통해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1번 스킬은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 공중에 띄우거나 다운시키는 스킬로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스킬과 연결하여 더큰 데미지를 노릴 수 있습니다 20레벨이 넘었다면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슈퍼스킬도 있으니 상대방이 빈틈을 보인다면 강력한 스킬 콤보를 사용해 승리의 기회를 붙잡으세요 슈퍼스킬은 스킬 교관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냥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헌터스 아레나에 접속해 승리하십시오 전투 부분에선 철권처럼 어려운 커맨도 없이 단단한 조작만으로 전투가 가능하니 기본기만 잘 익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이템과 레벨링이 있기 때문에 쉴틈 없이 움직여야 하죠 저는 2차 CBT때 한번 해봤습니다 약 4일간 진행했었는데 정말 재밌게 했었죠 단지 최적화가 덜된 상태에 의해 캐릭터가 버벅거린다던가 그래픽 옵션을 다다지 높게 설정을 못했었네요 그리고 기본 보이스톡도 지원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음질이 안 좋아서 소통이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번주 26일, 27일 그리고 7월 3일, 4일 이렇게 총두번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8시간 동안 이루어지고요 이 테스트는 서버 부하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합니다 얼리액세스랑 다른 버전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훈터스 아레나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3M 말고 이런 게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얼리 액세스에서 좋은 피드백 받고 정식 출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다음 게임은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하는 전 에어 온라인 현 엘리온입니다 MMORPG 장르의 PC 게임이고 기계와 마법이 있는 스팀펑크 세계관이어서 로봇 형태의 털컷도 존재하며 화려한 마법도 볼수 있는데요 에어에서 엘리온으로 넘어오면서 타겟팅 시스템에서 논 타겟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타겟을 클릭하고 번호만 눌러줬던 싸움 방식에서 계속 무빙을 치면서 스킬을 쓸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엘리온은 뭐니뭐니 해도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역할이 부여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내가 설정한 룬의 세팅 스킬의 세팅에 따라 탱커가 될수 있고 딜러도 될수 있다는 점이 역할 고정이 직업으로 정해진 것보단 자유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전 사전 체험이 12시간밖에 안됐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었는데요 이번엔 사전 오픈으로 7월 25일에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7월에 해볼 수 있는 PC게임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모바일 게임 말고도 PC게임 쪽에서 점점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터스 아레나를 빨리 해보고 싶네요. 모바일로는 자동사냥 돌리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